오늘도 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안뜰수 대표님부터 인사하실까요? 오세훈하고 붙게 됐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가장 쉬운 상대 오세훈과 붙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어? 거태수야 오세훈이가 너한테 쉬운 상대냐? 그럼요 오세훈이는 다섯 살 훈이. 저는 초등학생 안초딩 초딩이 다섯 살을 이기지요. 하이 <웃음> 녀석. 야. 10년 전에 5세 훈이면 지금은 15세의 훈이지. 어? 즉, 중딩이지 이 새끼야. 어? 어, 그나저나그 나경원이가 나배를 마셨는데 아, 고배를 마셨는데 그렇게 독하게 짜장면 값을 외우더만. 어? 안 됐어. 다들 동작 그만! 하여간 나 없으면 어? 이 나라가 엉망이라니까? 누구십니까?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 열이 많이 받은 윤반열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 검찰총장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가렸는지, 그래서 전대미문의 검찰총장 사퇴 선언을 압박했는지 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어? 아니 제가 대통령 부합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에 부합니까? 네, 최은순이라고 어? 제 장모님입니다. What? 저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모님에게만 충성할 뿐입니다. 왜냐? 우리 장모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꾼입니다. 꾼. 사기꾼. 응? 어? 그 검사만이 사위감이라면서 어? 검사만 좋아하시는 분. 검사성애자 우리 장모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어? 그러다가 사표를 던진 윤발열이었습니다. 어 김용민씨 분위기가 축 처지고 있는데 스피드 퀴즈로 넘어가지 알겠습니다.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 누구일까요 어, 추경에 추미애인데 자 다음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습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힌트는 뭐 건너 뭐 보듯하다 아, 강 건너 불 추경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인데 아니 왜 자꾸 추경 추경 추경 추경만 말씀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드디어 35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더 두텁게 더 폭넓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이 엄청난 성과를 제 입으로 설명하는 게좀 쪽팔리긴 하지만 정세균 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전화견표 재난지원금 기억해 주십시오. 저 전화견이 모처럼 국민들께 한턱 쏴습니다. 저 전화견 대표님. 어차피 선별지원인데 두텁게 폭넓게 해봐야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아 김용민 씨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어 그렇게 보편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기도로 이사해. 거기는 줄려고 환장한 놈이 있잖아. 아니 대권주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왜 강구 못합니까? 아 그런가? 그러면 고민할게. 고민하신다고요? 그럼 그 말씀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신다는 뜻입니까? 아, 아니지 아 아니지 어 그렇게 지원해주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소비하느라고 코로나가 확산되잖아 아니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어 그럴 때는 이런 주문을 외워봐 홍남기 개새끼 아니 홍남기 개새끼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어, 홍남기한테 가서 따져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죽어 어 경기도로 이사가 패권주자가뭐 이래? 어 알았어 신경쓸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신다는 말? 아 코로나가 확산되니 안돼 아 그럼 어쩔건데? 어 따라해봐 홍남기 개새끼 소상공인 어, 경기도이사 패권주자의 자격 어 생각해볼게 그럼 재난지원금? 아 어, 코로나 영세차영업자 어, 홍남기 개새끼 <웃음> 이 미친새끼들 응? 녹음기를또 트는구만 그만해 그만하라고